황금올리브 먹을까? 뿌링볶음면 뿌링소스와 함께 언제 먹어도 미소가 터져나오는 바로 이맛 홍사운드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황금올리브의 뿌링클 볶음면을 같이 먹어볼건데 뿌링소스를 뿌려서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한번도 안먹어봤던 비비소스 그리고 시크릿양념소스 그냥 양념이랑 시크릿양념이랑 같은건가? 아시는분 댓글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뿌링스 짜잔 그리고 볶음면 우리 먼저 먹어 보자. 황홀이네. 뿌링클스러운 향은 나는데 좀 단맛이 되게 센것 같다. 진짜 엄청 달달한 느낌이네. 양념 <목소리도> 마치고 말이 필요 없네. 그냥 믿고 먹는 황금올리보다. 이렇게 뿌림클 탁 찍어가지고. 뿌링소스를 뿌리니까 황금올리브 맛이 많이 묻히긴 하는데 뿌링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단 말이죠 이게 와 어,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막내 바로 옆에서 막 누가 치킨 잡아 뜯어서 먹는 그 느낌이 막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전달이 됐으면 좋아요 좀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짠! 와. 딱 좋아요 배불러